안녕하세요. a m u a 라 a i 라 u m 안녕하세요 다오드키입니다 uh, Today I will traveling finally. So I plan to meet my Korean friend who live in Turkey now.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서이아니에아니에 oh, 괜찮아 괜찮아요. 어디 어디 가요? <웃음> 잠이 아 잠이라 그래요? 잠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모스크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웃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스 때문에 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텅텅 비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절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진짜 좀 심하게 딱 아, 통제를, 통제를 해요. 네. 아, 패도 뭐가 있네요? 이렇게 복장 검열하고. 네. 근데 진짜 이쁘긴 진짜 이쁘네 그죠. 어. 이름이 뭐죠 이게? 요거는 술탄 아흐멘 근데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도 하거든요 아 이게 블루 모스크예요 여기 그거예요 여기는 술탄 아흐멘 어, 네그 말씀하신 대로 프레이어 하는 시간에는 관광객들을 아예 못 들어가게끔 다져 놓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구나, 있구나. 네, 우두. 저건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잠이 네, 무조건 기도하기 전에 우두를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무효예요. 우와. 와와 여기 뭐 입장료 뭐 이런 거 없네요. 아예 없죠. 여기 잠인데 <웃음> 여기는. 시상을 <웃음> 되게 어설프게 쓰신 분들이 많네요. 대충 <웃음> <웃음> 이렇게 그러게요? 딱 보니까 관광객인줄 알겠어요. 들어시 많이 와보셨어요? 아니, 저도 처음 들어가. 처음이에요? 예들어가는건 <웃음> 네, 처음. 아 예배실인가 봐요. 와, 엄청나네요. 일일이 이렇게 만들려면 엄청, 노력이 엄청 들어갔겠어요 진짜. 아, 오스만 트로크에, 모스크에 오다니. 헬로 헬로 헬 많이 많이 헬와 봐. 오케이.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비하오. 그냥 앞에 사람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사람 너무 귀엽잖아요. 알게 돼? 맞아. 요 그리고 막 그런 게 갔어요.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막아 우리는 이제, 이는 골목골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스탄불은. 맞아요. 네. 생각 없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 예쁘고. 맞아요. 오, 이거 아시는구나. 아, 네. 오, <웃음> 여행할 줄 아시네. 너 아비 케밥 데이키브. 우리 오늘 케밥. 나한 분이 한 케밥 먹을 수 있어. 케밥 다 올리면. 올려. 우리는 대석교래대로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거 아알아니에요 라 일라 일라라 무한마나 라스루라그 애잔 아잔이 아니고 There is a g 무함마드 no is the last 트램 트럼바이 메라바 I love Japan j a p a I love Japan too I like 나가토모 메가토모 나가토모 나가토모 아아 아. 아. 오 오하이오 오하이오. 코리안. 아, 엣 코리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저거 입어 보고 싶다. 돌려? 아, 저 아, 여자 거구나. 아, 근데 막걸너도 돼요?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좀 무서운데.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한 번만 들거요 전통시장 같은 아, 느낌인데? 아, 그렇죠 값도 좀싼 편이에요? 겁나 비싸요 아 비싸요? <웃음> 여기서 사지 마세요 아, 구경만 구경만? 응. 오케이 어. 적개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네, 옛날에 진짜 <웃음> <웃음> 잘 어울리는데요? 쓰고 다니까오늘 <웃음> <웃음> 메라밤 <웃음> 네, 슬레이 마니의 자미 <웃음> 슬레이 마니의 잠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저기로 들어가면 뭔가 같이 색으로 가는 풍로가은때 너무 압, 압도적이라 말이 안 나와 우와 저기 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게 화면에는 아마 잘안 담길 텐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야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온 와와 와, 저기 와, 진짜 압도적이다. 야, 엄청난데요, 진짜? 너무 엄청난데? 와, 기도실은 저쪽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진짜 압도적이다. 가로로도 큰데, 세로로가 진짜 엄청 커요. 끝이, 끝이 없는 하에요 거렐리미요? 렐리미요네거렐리미 너무 웅장해가지고 말문이 막히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여 아. <목소리도> 사람을 <목소리도> Uh, we oh, have Shallah. an organization here. We do Dawah. w a Dawa. um, Yeah, and we want to hear your ideas for... Presentation the... for Dawah? Yeah. Yeah. yeah. We Shallah. give you information about Mosque and oh. about Islam. Oh. Some, some people do Shahada in, in here? Yes, many. Uh, yeah. Many? Shulay m i n i s t Culture Info Center. You know, uh, at the first step, I'm always saying that uh, do you have any question about Islam and Muslims like this? The people are saying that no,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like this. Uh, do you know we have lots of o s t r i c h eggs inside this mosque? How was your, I mean, how to say, do yeah. you have any suggestion for us? Mm -hmm. of how mm. we can like, encourage people yeah. or how we can help them more? Mm. I think it's enough. <laughs> <laughs> perfect, perfect. <laughs> we don't force yeah. people for sure. to believe God, but That, like 김. 아, h e n t 박 박서 my name is kim d u 음. <웃음> <웃음>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사는 거죠 다 이런 데서도 그런데도 다 살죠 사실은 집이 워낙 비싸니까, 이스탄불이. 아, 그, 난민분들도 이렇게 사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그죠. 난민분들도 아마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을 거고. 이게 거의 그냥 땅한번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예쁜 데도 많은데 또. 그죠. 이런 또 뒷골목에는 또 이런. 이런 이면도. 좋네요. 저거 뭐 지하,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지하철인데. 볼때 이거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밖에서는 <웃음> 보통 유람선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냥. 건너가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팁이그렇 파티나 뭐 그냥 뭐 연예인 데이트 맞은데 운영은? 이 사람들은 운송수단이야? 네. 운송수단 와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요 싸죠 한 500원, 600원? 와 진짜 싸다 <웃음> 한국에서 유름선 탈려면한 3만원 막 이런데? 그죠 <웃음> 여기서 길을 걷는다고요? 그럼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위험한데? 너무 너무 너무 진짜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오마이갓 저기가 갈락타타워죠 그죠 이제 여자랑 남자랑 같이 가면은 <웃음> 결혼 한다는 썰이 <웃음> 그런 썰이 있죠. 이거 냄새가 지금 고등어 냄새가 나요. 지금. 그죠. 빠르게 금액. 어, 맞아요. 고등어 금액. 케밥. 고등어 케밥. 어. 원래 양고기 케밥이랑 닭고기 케밥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바, 고등어 케밥은 처음 봐요. 음. 어, 한 번도 안 드셔보신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먹어봤요 야, 아이, 처음. 이거를 안드셔보요 네. 바로 가봅시다. 네, 바로 가봐요. 네, 여기 주변 가장 유명해요 여기가 되게 백종원도 와가지고 먹고. 아, 진짜요? 해봅시다.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와, 일단 비주얼은 아주 괜찮네요. 네. 비스밀라. 음. 음. 엄청 특이해. 엄청. 신기하다. 게 하면 빵이안 어울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괜찮은데? 음. 괜찮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여기는 레영원가 네. 여기는? 다, 여기는 오르타큐인데 사실 퐁피르라는 네.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 같은 감자로 만드는 건데 그거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으러온 건가요? <웃음> 설마 먹으러 여기까지 뭐도 먹고 그리고 경치도 여기 난리가 나요. 끝장나요. 이제 결혼할 때프로포즈할때 네. 남자들이 이제 여기를 데려오는 거죠. 아 그만큼 분위기가 네. 좋고 그렇죠? 라러다슈퍼시등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지 이즈 이즈 이즈 오즈 이즈 이즈 이즈 이 오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n k y okay. 오 u Oh, j e 오 u 오 Oh, h 오 i hai, h 오 i Oh, h a 오 hai,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 <S> 헬로. 진짜 경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유가 다 있네. 요 프로포즈 딱하기 좋은 장소 어, 여기서 프로포즈 하실 건가요, 나중에? 아이고. 뭐. <웃음> <웃음> 아, 저기 아, 저기다가 이제 네. 이름이 이름이 써지는 거야? 프로포즈 할때저렇 와, 진짜 거. 감동 받겠다. 여기 낚시도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 뭐 어딜 가든 다 낚시라고. <웃음> 와, 장난 아니야. 안녕. 바이바이. 오. 와. 엄청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요. 멋있어요. 진짜 와. 와. 와, 프로포즈 할만 나네. 요 당할 맛도 나죠. 당할 맛 나네. 와, 와. 나도 당하고 싶다. <웃음> 군피을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치즈, 치즈. 음.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 먹는 것보다도 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네. 영화 속에서 막 장면 같아, 영화 속 장면. 맞아, 맞아. 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여행이 끝이 났고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m a a s a l a m a h 안녕.